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나스토리, 노아입니다. 오늘은! 짜자잔! 나의 산타라우지 판마트가 선물을 보내줬습니다. 판마트 글로벌과 판마트 코리아에서 연말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. 무거워. 궁금하지 않아? <웃음> 오 마이 갓! 오, 머무머무 야! 스페셜 박스야! 오, 어, 야, 진짜 무거워. 오! 이 빨간색이 팜마트 코리아에서 보내주신 거고 팜마트 글로벌에서 노아스토리를 위해서 이렇게 또 보내주신 박스입니다. 어쩜좋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. 네. 어, 뭐라 그래야지? 되 어, Thank you so much, I love you, 팜마트. I want to go to 팜마트 컴퍼니. 어... h 이 모기탄다 모기탄. 뭐부터 까볼까요? 뭐부터 까볼까? 팜마트 코리아부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페셜 이렇게 박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뭐가 들어있을지 이거 스크립 박스인가봐요 어머나 무거워 상당히 무겁습니다 어 스티커야 스티커 하나 셋! 오 귀여워 몰리야 짠 몰리 빵빵스한 스티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일상을 보내는 뭐그런거예요 이렇게 네, 몰리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이거 다 몰리 아니야 설마? 하나 둘 셋! 오! 스티커야. 호보마트 스티커. 리무버블 스티커인가봐요. 호보 아시나요, 여러분? 보보? 아, 아주 티네니? 와 너무 귀엽다. 제가 살까 말까 살까 말까 하다가 아직 안 샀는데, 이번에 보이면 하나 데리고 와야 되겠어. 그냥 뭔가 이렇게 많지? 피규어가? 둘 셋? 헉! 헉! 스컬 판다예요, 여러분. 저번에 제가 두 아이를 뽑았죠. 저는 이 아이를 뽑고 싶거든요. 삐에르를 뽑고 싶은데, 일단제삐에를 뽑아야 된단다. 열열 셋! 아! 이상하게 나왔네? 뭐야? 브로콜리야? 이렇게 머리에 브로콜리 같은 게 새싹이 나왔어 재질이 약간 독특하네 드라마 책을 갖고 있고 빤스 뒤에 닭다리를 그똥꼬몽에이게 뒤에 꽂고 있어요 왜 닭다리를 똥꼬몽에 꽂고 있는 거야? 똥꼬냄새 나게? 그리고 파츠로는 이렇게 도시락 도시락 이렇게 들고 있고 이렇게 도시락을 곱스 해가지고 이렇게 도시락 드세요 하는 뭐 그런 건가 봐 발판, 발판 이렇게 있고 요런 아이가 나왔습니다 모르는 아이 카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<웃음> <웃음> 나란히 나란히 같이 누우면 귀엽겠네 되게 많아 <웃음> 어? 얘 뭐.. 뭐야? 얘 누구야? 얘 모르는 애가 나왔어 얘 누구야? 유... <웃음> 뭐, 뭐 뭔지는 모르겠어요. 여러분. 여러분, 그릇 하나 있고 이렇게 여섯 마리가 들어있는데 아 여섯 사람이 들어있어요. 얘기 없네. 얘 나와야 된단다. 얘는 좀안 나왔습니다. 얘는 뭐 없다. 아무것도. 없 어, 얘는 또 독특하게 이런 박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. 얘는 뭐고? 얘는 뭐고? 얘는 뭐야? 얘부터 볼게요. 사람이야? 하나, 둘, 셋. 어머! 빨개 벗은 여자아이인데? 아아아아 안녕하세요. 빨개 벗은 아이가 나왔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아 이거 옷 입히는 건가 봐홍순이 같이 생겼는데? 어! 오바아오바아니야 내가 지금 말했던 거 나왔잖아 야 이거 신기 방구하다 이거 고무 재질이야 고무 재질이고 신발 봐봐 뒤집어져 진짜 이렇게 고양이 신발인데 이것도 고무야 모가지가 이렇게 짧은데 어떻게... 어디로 넣어야 되지? 뭐가지가 빠지나? 머리를 써 어머 이거 어떻게 넣어야 될까? 잠깐만 머리를 써 놓아야 야너 IQ 좋니 팔부터 넣어야 되나 분리가 되나 빠진다면 뭐 머리... 어머 어 머리도 빠지고 팔도 빠지네 여러분 머리도 빠지고 팔도 빠져요 이렇게 옷을 입혀주는 어머 어머, 어머 신기 방구해라 변신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오우, 졸기탱! 이거 뭐야? 이걸 안 켰네? 다시! 으으으으! <목소리> 마트 <목소리> 아, 모자가 뽑아지진 않네? 그냥 얹혀지네? 으으 귀여워! 그리고 얘 손, 손, 손잡은. 아우! 모자가 자꾸 떨어져. 너무 귀엽죠? 이렇게 같이 다니는 거야. 약간 리페인팅 같은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다음은? 하나, 둘, 셋! 오, 또! 나왔어? 스쿨판다 이번엔 나와야 돼 셋! 하나 둘 셋! 오! 얘는 좀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우주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해 뒷모습 너무 예쁘죠 두 가지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안에다가 착! 넣어주면 됩니다 카드 색감도 너무 예쁜 스쿨판다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! 헉! 군대! 디즈니 프린세스 라푼젤이 나왔으면 좋겠고 미안하지만 메리다는 안나왔으면 좋겠네요. 허리 들어가고 약간 그 비닐의 느낌 소라 고동 고동이 있고 밑판도 약간 까칠까칠해 모래도 으어 그. 예뻐 카드 예쁘다 하나 둘 셋! 헉! 내가 갖고 싶었던 거잖아 해리포터 제일 갖고 싶은 거는 일단 해리는 당연히 갖고 싶고 볼드부터 나왔으면 좋겠어 약간 못생긴 게 약간 좀 귀엽네 누가 나와도 다괜찮은것 같아. 아? 뭐야? 어? 뭐야? <목소리> <목소리> 야, 너 지금. 뭔가 대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? <목소리> 어? 어? 잠깐만, 야, 이거 빨리 찾아봐봐봐. 샷! 덤블도가 나왔어요. 바지가 나왔습니다. 이 펄럭이는 이 표현 좀 보세요. 와우.. 이앵경을 쓰고 주름까지 표현이 아주 디테일하게 꼬롬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피닉스의 이 표현 보세요. 새가 있습니다. 하고 이렇게 덤블도가 나왔습니다. 아, 예! 아나 시크릿인 줄 알았잖아. 이렇게 뭔가 사진이 뭔가 피닉스 같은 약간 그 약간 요름 비슷하죠, 뭔가? 자, 다음! 둘, 셋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있다 이제 아이들 나와야지 아이들 셋. 론이 나왔습니다 론 체스하는 장면이에요 말 표현도 뒤집어지고 미판도 같이 들어있었어요 체스판 바지와 이 셔츠와 아주 옷도 잘 입었네 머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론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하나 둘셋 오프린서스 하나 더 있어. 역시 짝꿍. 이번에는 라푼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. 특. 아. Dress me. I can show you the world. Let the t h i n g h 램프 뺏어서 혼자서 톡 끼고 있네? 뭐 투명한 구름 표현과 양탄자와 이 제스민의 이 표현 프린세스는 있는데 왜 프린스는 없어? 프린스도 만들어주시면 좋겠네? 자 다음은 하나 둘 셋! 어? 미니코? 코가 미니라는 거야? 약간 파스텔 톤의 미니 코. 약간 돼지상의 귀여운 아기인가봐요. 어머, 돼지가 들어있어! 야, 얘 너무 귀여운데? 진짜 귀엽다! 이러분 이거 봐요. 이거 너무 귀엽죠? 아, 귀여워! 어? 쌍란이야. 카드가 똑같은 게두개 들어있어. 쌍란. 어 귀여워! 아 얘가 랜덤박스를 모으는 애야 이 돼지가 랜덤박스에 나온 거야 너무 귀엽다 여러분 얘는 실제로 봐야 진짜 귀엽다 색감이 미쳤어 약간 아이스크림 색감이야 같이 세트예요대지랑 완전 거의 풀 박스를 뽑는 것 같은데 몇개 들어있어? 이제 한개 남았어 하나 둘 셋! <웃음> 나 아쿠아맨 좋아하잖아 너는? 원더워먼 원더워먼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는? 백걸 사이보그 셋! 플래시 뭐야 졸라맨같이 생 그거 같아 그 무슨 은맨 알아? <웃음> 극장 가면은 어, 나오는 으뜬다 어, 어, 어. <웃음> <웃음> 뜬다 맥댄다. 이렇게 플래시가 나왔습니다 <웃음>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바닥 표현이 너무 귀엽다 <웃음> 우와 멋있다 우와 카드 너무 귀엽다 카드도 이렇게 짠계획했고 뒷모습은 짠이렇게 다양하게 입맛대로 그냥 맛집처럼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야 어쩜 좋네 이거 글로벌도 까야되는데 글로벌 다음시간에 해야되겠다 이거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한마트코리아에서 이렇게또 이렇게 선물을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한해도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네, 앞으로도 내년에도 워스토리 함께 해주시면서 꼭 귀여운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스토리 방주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안녕! 어? 외국 냄새나! 오저 이게 뭐야? 야 이거 진짜 미쳤다. 근데 못 듣겠는데 이거는? 시중에 판매하지 않는... 이런 걸 받아도 제가 될지 모르겠네요.